어머니의 운동교실 오늘은 자이팔이팔 이팔 중에 이 이두근 어, 상완이두근 어, 이두근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그 중에서 어, 바벨컬을 할건데 일단 바벨컬을 하기 전에 이두운동 프로그램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하면 좋아요 그냥 뭐 이두운동 팔운동 생각해서 뭐 바벨컬, 덤벨컬, 뭐, 컨센트레이션컬, 뭐, 프레처컬, 막 이렇게 생각없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이 종류가 이두 중에 어디가 되는지를 좀 알고 하면은 좀더 효과적인 거고,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 전체 길이에서, 위에서, 그 다음에 밑에서, 중간에서, 근육 길이에 따라서 조금 더 알고 하면은 좀더 모양을 다듬을 수 있으니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중에서 음, 가장 이제 기본이 될수 있는 바벨컬. 바벨컬을 설명해 드릴게요. 바벨컬을 하기 전에,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부위랑 마찬가지 똑같은데, 이 바벨을, 무게죠? 무게를 들으려고 하는, 들으려고 하면은, 여기 실수를 많이 할수 있는 이 조건이 돼요.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말고, 일단 내가 쓰고자 하는 근육이 이제 상완 이두근이잖아요? 상완 이두근을 단축을 시키면은, 이제 얘가 이렇게 이 팔꿈치가, 이렇게 굽혀지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냥 굽혀진다고만 생각하면 돼요. 그러니까 들라고 하지 말고 굽혀지기 이렇게 굽혀지기 일단 이것만 생각하면 돼 굽혔다가 폈다가 이제 들으려고 하면은 어떤 실수가 일어나냐면은 자이 상태에서 들으려고 하면 힘 없을 때 허리를 써지거나 어깨가 올라가거나 팔꿈치가 너무 과도하게 올라가는 이런 이제 실수를 할수 있어요. 이렇게 팔꿈치가 올라가는 건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. 이거는 바벨컬, 가정범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줘요 음. 그리고 자, 처음에 어떻게 잡냐면은 어, 딱 이렇게 늘린 상태, 이렇게 편한 상태 있죠? 이 상태에서 어, 편하면 이제 어깨, 팔꿈치, 손목이 이렇게 일자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딱 잡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잡고 다 피지 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, 구부러져 있죠? 이렇게 편하게 이 상태가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굽히고 피고 피고 피고 그러니까 요것만 움직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조금 스킬이 올라간다면 여기서 살짝 이렇게 무게가 올라가면 살짝 팔꿈치가 올라가도 돼요 그리고 내렸을 때 여기서 원 위치로 이렇게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대로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이때 이제 어깨 전면에 또 분산이 될수 있으니까 는 이렇게 되지 마시고 다시 원, 원 위치 팔꿈치가 그 다음에 다시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원 위치 이런 식으로 너무 힘들 때 밑에서만 이렇게 밑에서만 놀면은 이상한이득근 아래쪽이 운동이 너무 발달이 될수 있으니까는 웬만하면 그래도 좀 위에서 가동 범위를 위에서 놀수 있게 아, 이 정도에서 할수 있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자 이것도 기본은 하체 골반 다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웬만하면 처음에는 움직이지 않아요 정확하게 상한이득으로만 올렸다가 내렸다가, 다, 피만, 다 피지 말고 이 정도에서 다시 올렸다가, 내렸다가, 이렇게. 정확하게 상하 이두근만 써서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기본적으로 운동이 많이 돼요. 이렇게. 쭉. 그리고 여기서. 올리면서 너무 과도하게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너무 꺾지 마시고요. 그러면 이제 이 전완근이 이제 단축이 되니까는 힘이 좀 분산될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꺾지 말고요. 어, 이렇게 굽혔다가 폈다 굽혔다, 굽혔다.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할수 있는 게 여기서 들면서 이렇게 돼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는 사람이 좀 많아요. 이 실수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얘를 들기 위해서 내가 측면도 막 개입시키고 막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고 쭉 무조건 늘어뜨린 상태에서 올렸을 때 항상 이거를 유지하면서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방법이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풀로 움직이는 분도 계시고 정확하게 아까 설명한 대로 위쪽 그 다음에 밑에서 면 아래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움직여야 될 가동 범위를 정확하게 잡으시면 좋아요 저는 처음에 풀로 다 움직이는 것을 어, 추천을 해드리고요. 음, 이렇게 자세가 안 나오면은 아직 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무게를 좀더 줄이셔도 되고 이거 어? 자세가 되면은 팍팍 무게를 올리셔도 돼요.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제가 운동을 할때 이렇게 집중을 해라. 주동근 내가 쓰고 자는 하 근육에 많이 집중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위도 똑같이 우리가 같은 무게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그 무게를 정확하게 주동근의 100% 100%는 아니어도 80% 90% 이상의 무게를 계속 전달을 해야 돼요. 근데 전달을 못하면 분산이 돼버리면 실제로 전달되는 무게는 굉장히 적은 거죠. 상한 이득. 그거 신경 써줘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모든 부위의 어, 모든 종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바베컬을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. 무근을 키우는데 가장 좋아요 팔 중에.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을 많이 써서 여러분들도 하시면은 이 두꺼운 팔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는 바벨컬을 기본으로 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. 자 무조건 느낌, 느낌 늘어날 때 당길 때 느낌. 호언이의 어, 운동교실 바벨컬 편이었습니다. 안녕.